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LED등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말조개와 동고동락을 했어요 24시간 넘게 붙어 있으면서 제가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냥 다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말조개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등부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 말조개 친구들 오 진짜 LED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어항 속이 굉장히 잘 보여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자 앞쪽에서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말조개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1번 말조개 그리고 2번 말조개 뒤에가 3번 말조개입니다 말조개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계속 수질관리도 해주고 먹이도 넣어주고 있는데 어, 굉장히 적응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3번 말조개가 저기 뒤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옆으로 가면 잘 보입니다 제가 옆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, 이동을 이 했는데 지금 입을 살짝 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살이 삐져나와있어요 어 요게 요게 조개살이에요 요게 조개발이라고도 하는데 속을 뻘을 움직일 때 저런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네들이 입을 벌리고 이동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조개를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면서 발견한 건데, 일단, 말조개가 숨 쉬는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. 오, 여기 왼쪽으로 가보면, 우리 2번 말조개가 숨을 쉬고 있어요. 여기가 숨 쉬는 곳이에요. 오. 좀 가까이서 보면은, 실제로 여기서 물이 들어갔다 빠지고, 물이 들어갔다 빠지고 하고 있어요. 오, 너무 신기합니다. 말조개 밥좀 주겠습니다. 일단 이게 말조개 밥이에요. 이게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. 이 말조개보다 이 플랑크톤 키우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. 이그 정도로 말조개는 굉장히 잘 삽니다. 제가 이 플랑크톤으로 어 이럴 들밥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조금씩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기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당연히 물이 지저분해지니까 조금씩 이 녀석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조개 키우는 게 답니다 뭐더할게 없어요 되게 대량 난감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좀 특이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활동적인 녀석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셨듯이 입 벌렸다가 입 닫았다가 그냥 숨쉬고 플랑크톤 먹으려고 입구멍 열리고 아 이게 다예요 <웃음> 그러니까 좀대략 난감합니다 이게 유튜브 각을 뽑고 싶은 유튜버에게 이 말조개란 녀석은 너무 평화로운 생물이다 <웃음> 진짜 난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점점 이끼가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보면은 약간 1번 말조개에서 이끼가 나오고 있고요 1번 말조개 등딱지 위에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오, 이제 이끼가 점점 낄 텐데 이걸 제거해 주는 생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려울 거예요 우리 말조개 친구가 어, 등긁고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꺼내서 닦아주기에는 우리 말조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 등딱지 청소해 주는 생물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우리 말 쪽에 신기하게 생겼다. <웃음> 좀 인사 좀 해주면 안 될까? 음, 여기 우리 유튜브 각종 뽑게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네, 고마워요. 네, <웃음> 여기까지 이리 TV였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